요즘 우울증으로 항우울제 먹고 있는 91년생 양끼 남자가 글 쓴다. 나는 날때부터 소위 말하는 흙수저였다. 신림동 고시촌 반지하에서 속도 위반에 의해 태어난 나는 당시 건설 노가다 아버지, 무지 어머니 밑에서 출생했고 안 좋은 환경 덕분에 6살까지 폐렴으로 생고생하며 1년기를 보냈다. 부모는 나를 말살시키려 작정이라도 한듯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내 자존감을 깎아내려 주었다. 넌 내다버렸어야 했다. 때문매 미치겠다를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들었던 것 같다. 그러다 8살 밑에 여동생이 생겼고 난안 그래도 부족한 살림. 먹을 것도 없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했다. 다행히 머리가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니라서 일진들한테 찍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우습게 보이지도 않았기에 설 중간쯤으로 무난히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부모는 이쁜 딸내미 연예인 시킨다고 거의 모든 지원금을 동생에게 퍼부었고 심지어 아버지는 늦공부 바람이 들어서 정작 16년을 고시공부와 직장을 병행했다. 집안에 1년에 버는 돈 절반 이상은 아버지 고시공부 나머지 반은 동생 연예인 강습 비용에 들었던 터라 나는 참고서나 문제집도 학교 선생님들한테 얻어서 받고 EBS로 혼자 공부하고 당시 수시 전형들 논술이라든지 이런 학원은 전혀 꿈도 못 꾸며 고등과정을 마쳤다. 돌이켜보면 정말 후회되는 게 당시 첫사랑이 있었는데 너무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누가 날 좋아할까봐 도망가고 싶다라는 패배의식에 지배되어 있어서 먼저 다가와줘도 뿌리쳤다는 점과 착한 아이 컴플렉스 때문에 인서울을 정시로 겨우 붙었으나 나도 모르게 아버지가 연고대 분교 중한 곳을 등록해버린 것에 대해 큰 불만을 표시하지 못한 점이다. 등록금은 반장학생이 되어 많이 부담되지 않아 알바비로 충당하며 생활을 했다. 근데 주변 친구들은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 그때 생각이 들었다. 이러다 피해식에 사로잡혀 부모한테 말라죽겠다는 것을 나는 그 길로 부국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내가 휴학을 하니 필요 없는 자식이라며 연을 끊자고 했다. 나도 알았다고 했고 더 이상 내 삶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다. 어차피 내 인생에 관심이 없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서로 도움도 되지 않고 남처럼 지냈으니 그게 더잘된 것이라 생각했다. 그 길로 군대를 다녀오고 계획했던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3년 동안 일부터 시작했다. 기숙사가 있는 삼전 하청으로 들어가 회사에서 나오는 짬밥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계적으로 지내면서 쉬지 않고 이 교대를 뛰어보니 8천만 원이라는 꽤 많은 돈을 모았다. 26살이 되던 해 나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한 국급 복무원에 도전하였고 세상이 호락호락 가지는 않았다. 5년이 흘렀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였고 이제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닌 백수와 다름이 없었다. 야간 편의점 알바를 병행하며 공부를 한다지만 이게 내가 봐도 도저히 나의 인생에서 공무원의 미래는 그려지지 않았다. 연속된 낙방으로 어떻게든 삶을 살아가던 그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야간 편의점 알바도 잘리고 말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책 발표로 대한민국의 영업시간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편의점은 날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도저히 공부에 집중이 되질 않는다. 온 세상이 망할 것처럼 내게 모든 의욕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고시원 한편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그때 친구가 밖에 나가서 마실 때도 없으니 본인 집에서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왔다. 그리고 소주를 한잔 걸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친구는 여자친구와 함께 주식을 시작했다며 요즘 다 이걸로 돈 번다고 나무고 똑똑해서 잘할 수 있을 테니 해보라 권했다. 공부에 자신 있었던 나는 다음날 내게 주식이 맞는지 테스트를 해보겠다며 수중에 있던 얼마 되지 않는 금액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나 나나 크게 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고 남들도 다하니깐 그냥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 무료한 일상의 주식은 그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놀이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돈이 들어가니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 한달 용돈 정도였던 금액이었지만 백수에게는 쉬운 돈이 아니었다. 공부는 뒷전이고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컴퓨터를 펴서 시세를 확인하고는 친구와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하루 일과였다. 남들 다 사는 주식을 매수하면서 순간순간 떨어지고 오르는 것을 보며 일일비 하길래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름 공부하고 정보를 모아서 전망 있어 보이는 주식을 또 매수했다. 하지만 팔고 나니 남들 따라 샀던 주식은 계속 올랐고 내가 고른 주식은 오히려 내려가기만 했다 두 개의 주식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고 도저히 주식이 뭔지 감을 잡을 수 없었던 나는 주식과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무원 준비 지긋지긋하게 해봤으면 이런 건 빠르게 현실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만 주식이고 공무원 준비고 접기로 했고 운 좋게도 전에 다니던 회사로 곧장 취업을 다시 할수 있었다 그후 얼마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뉴스에서 내가 팔지 않고 놔두었던그 주식이 상장 폐지되었다는 소식이 나왔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 회사는 잘될 거라고 했는데 정말 충격이었다. 저런 일이 생긴다는 일은 상상조차 못해본 초보였기에 내 주식이 휴지조각이 될수 있을 거라는 정보는 내게 없었다. 내 소중했던 돈이 없어진다니 너무나 화가 났다. 나는 주식은 진짜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내가 인생을 살며 깨달은 진리지만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절대 되지 않는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수 없는 것이다.